<놀람> <놀람> 정모도좋아해주시 애들 도전 다시? 안고 <웃음> 조금만! 정모친, 그, 정모친 할때당신도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. <웃음> 그 제거 들어주셔야 돼 가지고. 아이아 아이쿠 어쩔 수 없어. 이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동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스노우 브랜드. Yeah. c l m e on, s o m e on. Sing a c d come on. Sing a song for me. y o u r doing a great j o e Cute, sexy, lovely. <laughs> Jimmy, well done. Jimmy. Cute, sexy, lovely. Wow! I can't believe it. I may have a song. 40초를 그렇게 하루가 넘게 이틀을 반수했습니다. 와, 이틀다기기억 <웃음> <와, 예쁘다. 웃음> <웃음> <귀엽네. 웃음> 일단 아! 찍 <웃음> <웃음>